네, 아 됐다 됐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이렇게 플레이 하는 거구나 아 근데 전 아직 초대를 하는 건 몰라요 일단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모킹 형님이군요 아모킹 우리 A 에이 아임, 아임님, 네, 아임님. 짜잔! 안 돼! 오, 뭐야, 방금. 오, 방금 뭡니까? 야! 어, 그럼 아주, 아임이 봐주시면 안 돼요. 안 돼! 아! <웃음> 오, 노노노노 오노노노 오아 no, no, no, n 아! no, no, 요 아! 아! 안 걸렸어. 역시 프아야 어 오, 오, 어어어어 와, 어어어 라어어 어어어 어어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. 오와. 오오안 일어나지. <웃음> 아싸! 뽀록 뽀록. 아, 한번 봐주셨어. 자, 5선 승제, 1승. 본 실력을 보여주면서 압박 플레이 하는 거죠?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아, Are you ready? 여기가. 오. 와, 복장이 달라졌을 뿐인데, 오, 오, 오. <웃음> 역시, 역시, 역시 쉽게, 쉽다, 쉽게,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. 와, 오노노, 와, 붙이는 게 없네. 그치, 바로 이거죠. 오노노. 오노노노노. 그냥. 어머누. 오. 걸렸다. 아싸 감사. 아싸 감사. 에, 이거 지금 거두 너무 심한 거아니에 어. 오노노. 오. 자, 복갱 나옵니다. 걸려라! 걸려라! 안 걸리죠. <웃음> 안 걸려. 네. 아, 제가 그 테크닉을 하고 싶은데, 쉽지가 않아. 어, 봐봐. 아무 아, 아무 킹이는잘 몰라 안 통해 안 통해 그리고 이분은 럭키 클로이드에서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? 안 돼! 잠깐 잠깐 거기까지! 거기까지! 그만 꺾어! 그만 꺾어! <웃음> 야~~ 얄짤없네 어 지금 우리 메이 형님 안 보고있지? <웃음> 안 보고있지? 아, 좀봐 드릴게요. 아, 또못 하는 캐릭터로. 아. 오고. 지금 이제 세판째에요 이제 1대 1. 고 오. 고 와. 엄마. <웃음> 오. 오. 가자 우와 우와 와아야 미쳤나봐 아까 거기서 그게 왜 나가 아응 어? 이게 아닌데? 그렇지 럭키 성공 자 알려주신 거 성공 오오 오. 카운터 오 카운터 펀치 야야 예. 에이, 와 카운터, 카운터나 스카운터. 짜자 그러니까 알려준 거 제대로 제대로 배우고 있어. 아, 짜자 <웃음> 배운 거 배운 거 배운 거 배운 거 성공 배운 거 성공 배운 거 써먹자. 한 아. <웃음> 오 콤보 나온다 콤보 나온다 콤보 나온다 야 콤보 졸라 멋있어 콤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간적으로 콤보 저렇게 멋있어도 되는 거야 어 콤보 가 저렇게 멋있어도 되는 거야 자 이거 또한번 봐주셨습니다 자, <웃음>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가지고 오예 아모킹한 포스 하십니다 야 하단 하단 카운터. 어. 아니 이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거 아니었어. 야 형님 형님 <웃음> 아. 세계 맞는 줄너 많은 걸 알고 계셔 갖고 안통이 웬만한가면 오. 아저 상타 저거 저거 무조건 피해야 되는데. 야 그걸 왜 써? 아아 하자. 어? 오야 이게 왜나가 거기서 게 웨나가 아 안돼 안돼 빨렸다, 빨렸다, 아싸, 빨리 왔다. 예, <웃음> 뭐야? 어 뭐야? 좀 너무 신기했다. 아, 싸, 포로. 포로. 오. 아, 와! 무슨 데미지 이렇게 세요? 안 돼! 아, 이거 걸렸어. 아, 안 돼! 아, 미쳤나봐, 내가. 아, 미쳤어. 아. 아, 뭐야, 데빌진? 야, 이분, 못하는 게수어다 잘해. 뭐 <웃음> 야. 안 돼! 방했다! 삐임! <웃음> 일어나. 일어나시게. 일어나시게. 노노노노 아싸! <웃음> 하하하. 단 오야 오 방금 초퐁이죠 초퐁 아 이게 또 안되네 안돼 안돼 들려라. <웃음> 아. <웃음> 안 걸리는 센스. 이중 짱인 듯. 망했어. 이런 이런 이런 풍도 안 들어가다니. 망했다. 아. 오. 멋져 멋져 멋져 멋져. 님, 님좀 짱인 듯. 방금 초풍 슬러 그랬죠? 야, 늦었어, 늦었어. 와! 마무리! 야, 야, 야. 오노노노. 와. 와 스킬은 근데 엄청 멋있다. 오펑트 뭡니까? 야. 야 쳤다. 야 거기서 그걸 왜 또? 아 안돼 안안안 돼, 안돼 n d 왜 갔지 <웃음> 왜 갔지 안돼 안돼 안돼 <웃음> 아싸버로 감사합니다. 아 일부러 캐릭터 못하수는 걸로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깜찍 길래 철권 7이었습니다.